자, 2라운드 이제 들어가겠는데, 2라운드는요, 유도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영준 선수도 도복을 입었습니다. 자, 도복을 입고, 도복 입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 보이네. 할만하겠네요. 할만하겠어요? 한 판은 2점, 나머지 절반들은 1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자, 2라운드, 2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조준호 시간이 없어요. 자오잘못 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오잘못 칩니다. 오잘못해요잘 못해요. 잘 못해요. 자오 역시 김영준 어. 잘못 칩니다. 오 왜? 야 이건 조준호보다 뭐 같은데? 투비가? 와! 같은데? 네, 가 와! 네, 와! 오, 그렇지. 자, 그렇죠. 금 어. 야, 한 판. 몇 점? 한 판에 지금 폴 주는 거예요. 어? 어? 한판 들어갔잖아. 요 어, 어, 어. 한 판. 아, 아니, 이거 한, 한, 한, 판한 판이에요? 네, 한 판. 한좀 약했던 것 같은데. 자. <웃음> 자, 한판 <웃음> 2점. 2점? 아니, 폴안 줘? 어? 폴안 줘? 뭔 폴? 누르겠잖아 어. 아이. 금방. 아. 1초만 에빠져잖아 아, 그게 3초에 1점이라고 했는데, 3초가 안 돼. 안 됐어. 3초가 안 됐어요. 턱은... 쐈어? 어? <웃음> 내가 누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누르기 하니까 오 이렇게 쪄고 근데 그왜 시간 안 쳐주는데? 아, 아, 그냥... 어? 그래. 왜 시간 안 쳐주는데? 아니.. <웃음> 전화, 어?? 초 아니.. 하다, 누르기를.. <웃음> 너가다 포지션을 딱 잡고 시작잖아 아, 아. 그걸 사기. 잡았다고? 잡고 내가 상초같자초자 자, 그러면은 <웃음> 비판? 응 어. 이거 정확하게 하여튼 어, 하도 가니까하니까지 어? 어? 바로 <목소리> 오케이 여기초지 여기 어, 어, 어, 나왔네 아.. 안나올 거야 그래.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인정! 인정 인정! 자 인정 들어갔습니다 인정 인정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판이점 됐고 두루기 음. 1점, 3초 해가지고 1점 해가지고 총 3점 땄습니다. 2점 남았는데? 자, 몇초지냐 2점 남았어요. 지금 7대 3으로 아직까지 김영준 이기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준호, 화이팅 하시고. 네. 스트 아. 자, 들어가 합니다. 또 합니다. 나 점수 안 들어갔죠? 점수 아니점수 절반 들어갔잖아. 절반이에요? 이리. 아, 줄게 줄게, 줄게. 아, 아, 줄게. 아 줄게 이거 하다가 체력이 절반이 소실됐어. 아 준다고요 준다고요. <웃음> 자어 절반까지 들어갔어. 그럼 1점이에요 일점. 1점. 그럼 4, 칠대 4? 3점만어3 점. 지금 나 이거 안 되겠는데? 아칠대 어, <웃음> 7대 사입니다. 7대4 다시 시작. 시간을 잘 할애를 해야 돼. 시간을 잘잘 잘 써야 됩니다.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계속 계속 계속. 오오오 오, 오, 역시 김영준. 자오오 레슬링. 오 이건 이건 이건 조금 이야? 오안 봐! 안 봐! 안봐들어가냐안봐아 안안안 그쵸. 안 돼, 안 돼. 계속 합니다. 자칠 때. 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는, 이제 알았다는 김영준. 자, 공격도 해야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김영준, 공격도 들어가줘야 돼요. 자, 어우, 야, 역시. 조준호, 만만치 않습니다. 어, 조준호, 공격, 어! 아! 공격, 어! 아! 야 앞으로 떨어졌지? 어, 앞으로 떨어졌어. 정확히 앞으로. 떨어 정확히 앞으로 했어요. 아, 오 이제 레슬링도 간파했어. 아, 이제 아 레슬링이 이제 유독까지 간파했습니다. 스 자, 조준호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아 어, 이제는 저런 큰 기술을 들어가지 않아요. 자 저런 큰 기술이 먹히지 않는 김영준입니다. 오어안 오, 들어가요. 야 이거 웬일이야? 오오오미 미로 미로 질킨다오자 이제 얼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 얼마 남지 아 않았어 요아그쵸아 김영준 대단합니다 분명히 알았네요 와 레슬링 역시 국가대표 7년을 한 김영준 와 <웃음> 1분만에 레슬링 선수가 유도 기술까지 완벽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와. 오.. 역시 김영준은 공격을 선택합니다. 어안 오, 오, 넘어가요. 어안 오, 오, 넘어가요. 오, 오, 어야그쵸죠어와자 야, 이제 5초 남았어요. 자 5초 남은 거 7대4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힘을 내서 파이트 싸워, 싸워, 싸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오쭈, 지났다! 지났서 아, 지났어! 잠깐! 아, 지하성. 아 <웃음> <웃음> <웃음> 야, 방금 뭐라 그랬어? 심판이 그처하기 전까지는 허설하지 말고 해야지! 공정한 척 하다가 막판 가서 지정해지네. 야, 정말! 막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레슬링의 김영준, 유도의 조준호, 7대4로 김영준, 승! 많이 <목소리> 놀았습니다. 야, 어우, <목소리> 멋진 경기였어요. 멋진 경기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유도 기술이 이제 수없이 들어갔는데 간파하고, 해놔요 네. 조준호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체력이? 네. 처음에 맞잡기가 이거 맞잡기라 그래요? 맞잡기 어, 맞잡기가 되게 타이트했어요 제가 아예 도복을 잡지도 못할 정도로 어. 저는, 이, 저는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봐요 한 어. 1분 지나가니까 어. 슬슬 이제 어. <웃음> 잡혀주기 시작하더니 어. 도복을 잡으면 그래도 기술이 들어오면 저도 레슬링 베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어. 뭐 골반을 튼다든지 틀면은 거기서 이제 기술이. 아. 와, 근데 역시 또 체력의 또 한계점이 또온 건가요? 네. 예. 아, 너를 느꼈습니다. 너 지금 거의 송장이 너무 담해요 지금. 어? 너 주는 거 아니야? <웃음> 오늘 패배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심판판 위주. 심판, 심판? 아니, 그 전반 1라운드에서 5점이라고 해도 득점을 4점밖에 못했어.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 체력에. 체육의... 이 차이에서 온것 같습니다. 체력이 한계점. 너 지금 자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웃음> 어? 그러면 우리 또 승리를 했으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죠? 네, 유튜브에서 마초TV 운영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야, 마초TV. 네, 마초TV. 탕!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와, 우리 마초TV의 김영준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또 보여줬으니까 오늘 승리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와! 모셔서 마초 TV로 홍보를 제대로 할수 있게끔 아, 또 도와드릴게요. 강아! 저 고정? 아, 구독자. 고정이에요. 네? 저 고정? 고정? 고정. 아, 좋아. 요번에 이겼으니까 네. 다음에 바로 네. 김주성하고의 네. 매칭을 네.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어, 언제든지. 괜찮아 네. 아, 근데 아주 그냥 입담도 좋고 아, 아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아, 저희도 다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레슬링에서 지금 이런 결과 나왔는데 조준호가 다음에 어떤 스포츠가 한번 맞붙으면 뭐 할만하겠다 라는 거 한번 추천해 줄수 있나요? 태권도. 태권도!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아 태권도 좋다. 네, 태권도! 태권도. 어, 태권도 태권도 좋습니다. 태권도, 태권도 좋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영준 선수가 추천해 준 태권도 매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괜찮아요? 태권도 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조준호와 태권도 조준호의 유도대. 자 태권도의 대결도 여러분들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 어, 우리 레슬링의 김영준과 복싱의 김유정의 대결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싸움의 벽에 승자는요 레슬링의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슬링 할 때까지만 해도 아 역시 내 예상대로 얘가 전혀 운동을 안 했구나 아 너무 쉽겠다 유도도 할 만하겠다 했는데 유도 들어갔는데 와이 도복 잡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뭐뭘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분 지나서는 아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방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싱은 딱 파해법이 있어요 정말 타격을 하려고 오면은 거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거리 좁히면 내가 레슬링 할수 있는 거리예요. 네, 답 나왔어요. 정타는 허용 안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게 싸움의 벽이 제가 올땐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난감하다. 진짜 옷이 없잖아. 아예 옷 자체가 없잖아. 도복이 없는 그립이 없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진짜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나, 저는 진짜 이게 전 종목이 있을 때부터 생각한게딱한 종목만 할수 있으면 붙는다고 한다면 레슬링이 최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력이 있으면 레슬링도 비빌 수 있었고 유도 때는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앞으로 체력 훈련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다고요? 예, 고맙습니다